1번, 2번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화면이 꽉 차서 다른 작업을 할수 없지만 3번부터 작업형이기 때문에 화면의 절반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UTQ 폴더를 열거나 인터넷을 실행하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로컬디스크 C 드라이브를 찾아서 UTQ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맥 컴퓨터를 더블 클릭하여 창을 열어둡니다. 창의 크기는 본인이 원하시는 형태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로컬디스크 C 드라이브에서 UTQ 폴더를 엽니다 UTQ 폴더 안에는 문제에 필요한 여러가지 예제 파일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mp3 모음이라는 폴더를 만들라는 으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폴더 만드는 방식은 본인이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오른쪽 마우스를 이용하여서 새로 만들기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대소문자 구별과 띄어쓰기를 조심하셔서 동일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완성이 되면 답안 저장 버튼을 눌러서 답안을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문항에서도 잘못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는 번호를 다시 선택하시고 올바른 이름으로 바꾸신 후에 정상적으로 수정을 하신 다음 답안 저장을 다시 눌러서 확인 단추를 누르시면 답안이 최종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4번부터 5번, 6번, 7번까지 윈도우 기초 과정에 대한 문항이니 잘 작성하시기 바라고요. 완성이 되면 답안 저장 버튼을 눌러서 답안을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